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3강도 제2장 유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제2장은 총 5개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는데 어, 지난 22강에 이어서 어, 제23강에서 제3절의 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 제3절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21조에서 29조까지 9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조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 제25조 외국 판결의 효력 예,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예, 외국 판결의 효력은 국제기금협약 제8조에서 제4조 제5항에 5항에 규정된 배당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국제기금에 대한 판결은 판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여지고 또한 이 국가에서 더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최약국에서 승인되며 또한 집행이 가능하여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금협약 제7조 1항 및 제3항은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청구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있고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이것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한 확정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책임협약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되고 집행력을 가진 것으로 어,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 이 제1항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 뭐 이것을 분담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류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 이를 유류수령인이라 합니다. 이러한 수령한 자는 연간 수령한 분담류량 이하 분담류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류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탱크 소유자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률을 수령한 자는 유료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률을 수령하게 한 자를 유료수령인으로 본다. 제2항 유료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료수령인의 분담률량의 합계량 즉 이것은 관로 열고 유료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률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 이러한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그 시행령 제3조에서 분담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일의 유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별표일에서는 분담률라고 해서 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계산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7.8도에서의 동점도가 6 8센티 스토크 그 이상인 중류로서 다음 각호의 유류를 말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1. 원유 2. 제품류, 3. 반 제품 또는 혼합가공류, 그 밖에, 4. 그 밖에 국제기금총회에서 결정하여 유료 수령인에게 통보한 유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료에는 천연유출 원료, 토핑 원료, 어, 스파이크 원료, 어, 제조성 원료가 있고요. 제품에는 ASTM 4번 중류 해군용 연료유, 경질 연료유, ASTM 6번 중류 어, 중질 연료유. 또 AST, ASTM 5번 중류 AST, ASTM 6번 중류 ASTM 6번 중질류, 벙커 CU, 고중질연료유, 어, 해성연료유, ASTM 6번 중류, 어, 점도 또는 유황 함량에 의한 혼합연료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또그 어, 반제품 또는 혼합가공유는 혼합연료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전문은 국제기금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상운송되는 유류를 대량으로 수령하는 자, 즉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유류의 해상운송에 의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분담한다는 점과 국제기금의 기금분담의 기준이 되는 분담유량의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그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분담유량의 보고와 관련해서 분담유 수령량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기금의 연차분담금을 통해서 이를 확보를 하는데요. 국제기금의 연차분담금은 최약국 영역 안에 있는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이들 항구 또는 시설에 해상 운송된 것또두 번째 최약국 영역 안에 위치한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비체약국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 해상 운송되어 하역된 것, 즉 비체약국의 항구나 터미널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역되어 가지고 다시 체약국의 영역으로 육상 운송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해상 운송도 있을 수 있고 육상 운송도 있는데 다만 이때 분담유을 비체약국에서 하역된 후 체약국에서 최초 수령한 양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기름을 이제 그분담이라고 하고요. 국제기금협약 제2조 제2항 제A호 또는 B호에 각각 규정한 연도 중에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여 수령 한자가 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최약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국제기금이 직접 누가 어느 정도 해상운송된 분담률를 전년도에 수령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최약국에 대해서 전년도의 분담률 수령 실적을 국제기금에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분담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분담류 수령량에 관한 자료를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 송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약국으로서이 자료 송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중에 해상운송된 분담류를 수령한 자중그 수령량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자의 성명, 주소 등과 전년도 분담료의 수령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분담료의 수령인이 그 수령량에 대한 보고의 무를 지고 그보고에근거해서 정부가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게 송구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대여탱크 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료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료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보게 됩니다.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이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해서 총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 합니다.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 이 규정은 동일기업 내지 관계기업이 국제기금의 분담의 무를 면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운송된 분담률을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주체를 세분화해서 각 수령인에 대해서는 기준연도의 분담료의 수령량이 15만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체로 취급되어 종속또는 공통 또는 공통의지배하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 어 보호의무를 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분담류 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즉, 모회사가 보고 의무를 치게 되고, 그의 보고는 2조 제1항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분담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제기금에 대한 그 분담 의무 및그 내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분담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그 산업표준화법 제 11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7.8도에서의 동점도가 6.8cm스토크 이상인 종류로서 다음 각호의 유류를 말한다 해서 원유, 제품류, 반제품 또는 혼합가공유 그 밖에 국제기금총회에서 결정하여 유류 수령인에게 통관한 유류, 이렇게 어 열거가 되어 있었죠. 어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은 그 제27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는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어,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27조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대한민국 정부, 즉, 최악국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요.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요량의 보고방법, 또 국제기금에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담요 수령인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 지우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자료의 송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보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분담요량의 보고방법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그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기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 대한 자료 송부를 해야 할 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국제기금협약 제 15조 제 2항에 따르면 기금에 대하여 분담 책임이 있는자의 성명, 주소와 전년도에 그자가 수령한 분담료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기금에 송부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 것은 분담료의 수령인이고 국제기금의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지는자의 대부분을 감독하는. 행정관청의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담부, 음, 분담금의 어, 납부 통보와 같은 그 국제기금에 대해서 어,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의문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고 있지만, 음, 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정유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행정적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의해서 추가 기금의 사무국장은 각 체약국의 각 유류수령인의 그 전년도 분담료 수령량을 파악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그 표에 근거하여 분담 의무자를 확정하고 분담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령한 분담료의 양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확정에 관해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계인는 사실이 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 표의 추정력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담류 수령인에 대한 통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27조 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과한 분담료량을 알려줘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기금에 대해서 법제 27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때에는 그것이 이 법에 따른 보고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당의 자료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이 추가기금의 분담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가기금의 사 3국장이 작성한 표의 진실성을 주가기금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의 자료의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 대해서 그자에 대한 당의 서면에 기재된 분담료의 양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법제 26조에 의하여 보호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면 그 서면에 기재된 각 유류수령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보고에 관한 각 유류수령인별로 자료로 서면에 기재된 수령량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분단, 제28조 분담금의 납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8조 분담금의 납부 예, 이 조문은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 관로열고 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관로닫고 을 국제기금에 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 관로 열고 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 관로 닫고, 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전년도에 단독으로 또는 그룹으로 15만 톤을 초과하는 분담율을 수령한 유료 수령인의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어, 이 조, 어,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을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어, 국내법으로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지금 제3절의 그 내용들은 거의 국제기금협약의 이 조문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번역해서 수용한 것이다. 그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이행보장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은 각체약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을 보장하며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 부과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를 명문화하고 분담 의무를 분담, 부담하는 분담료의 유류수령인이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청구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제기금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 조치를 하는 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어최약국으로서 분담 의무자의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이것을 appropriate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적절한 조치로서 법의 규정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서는 법에 기해서 국제기금이 직접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해서 지급을 강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법에 기해서 즉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에 기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법 제26조에 의해서 그 수령량을 보고해야 할 분담료의 수령인입니다. 이 분담료 수령인이 분담료의 그 납부의무자다 이렇게 어, 앞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1년에 정, 전년도 15만톤을 초과한 분담료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는 유류 수령인 및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하나의 회사가 유류 유류를 15만 톤 이상을 어, 그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유류 수령인이 되고요. 어, 이 15만 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회사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쪼갠 여러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라고 해서. 이 모회사라고 할까요? 실제 소유자가 그 수령했는 유류를 전체를 모아서 총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자가 분담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지배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 전체를 지배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유류수령및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전년도에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분담료의 총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한 것에 의해서 그 지배하는 자가 보고의무를 치게 된 경우에 그 보고에 관한 각유류수령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담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분담 의무자가 국제기금에 대하여 분담해야 할 구체적 분담 의무의 내용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2조에 따르면 분담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첫째, 연차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또한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음 사항을 매년 예산 형식으로 산출 작성하도록 한다. 자, 이 내용은 지출과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어, 국제기금협약 제12조 1항 a 오에서 지출 B5에서 어, 수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출은 첫째 국제기금의 해당 연도 운영경비 및 전년도 운영경비 부족액 두번째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청구금액의 총액이 어, 400만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 기금이 변제를 위하여 해당 연도 이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변제를 위하여 국제기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하게 될 금액. 3.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청구금액의 총액이 400만 SDR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기금이 변제를 위하여 해당 연도 이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변제를 위하여 국제기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하게 될 금액. 이것을 지출금액으로 보고요. 이 지출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으로는 첫째 이자를 포함하여 전년도 운영경비의 이익금 두번째 예산의 균형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차분담금, 세번째 그 밖의 수입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총에는 부과될 분담금의 총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국장은 각체약국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각각의 개인별로 그 연차분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항 제 a 호1및 2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 것인 경우, 전년도에 그자가 해당 국가에서 수령한 분담료에 대하여 매 톤당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담금이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항 A호 3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사고의 발생 전년도에 그자가 수령한 분담금에 대하여 매 톤당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만 그 국가는 사고 일에이 협약의 당사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국제기금협약제 12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은 해당 분담금 소요 총액을 해당 연도의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한 분담료의 총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연차분담금의 지급기일은 국제기금의 내부규칙으로 정한 날이 기한일인데요. 총회는 다른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국제기금의 재정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수령한 국제기금과 제12조 제2항 B호에 따라 수령한 국제기금을 상호이전토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체납분담금의 체납 금체납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28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 이를 납부의무자라는데요 이러한 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어,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체납분담금에 대한 이자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기금협약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첫째, 국제기금협약 제1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연체된 경우 국제기금의 내부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각 제약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을, 될 것임을 될것 보장하며 어,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 부과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의 한하여 취하여 지게 됩니다. 세번째, 국제기금협약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가 분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을 대표하여 연체된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그자에 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연체 중인 분담자가 명백히 지급불능이거나 또는 지급불능으로 볼수 있는 그 밖의 상황에 놓려 있는 경우 총회는 사무국장의 권고에 따라 분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아니하거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분담금 납부의 이행 최고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요. 어, 체납 분담금의 납부 이행 최고 의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체납된 분담금의 납부 이행을 최고해야 할 의무입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이 연체된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악국의 행정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체 분담금의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그 국제기금 협약의 분담금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국제기금 협약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첫째,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 당사자 자격과 소송 절차에 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민사절차법과 비교하여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제기금에 대한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과 입법이유를 어, 설명해 봅시다. 세번째,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어, 이상으로 제2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